저는 아트 디자인 그룹 카타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와우입니다 카타는 그 카타르시스의 준말이고요 가장 큰 아이템은 예술과 과학의 융합 여러 연구와 시도, 도전 또그 그, 결과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을 정화시키고 또 인간의 어떤 도전이라든지 그런 그 열정 그런 감동을 줄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카타에서 하고 있는 주제 중에 보이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리와 빛을 이렇게 아이트 기술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장구가 그러니까 소리와 빛이 함께 보여지니까 보여주는 음악을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또 하나의 주제가 이 국악이 IT 기술과 만나면서 새로운 국악, 그러니까 새롭게 변모되는 어떤 전통과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변화된 것과 같이 함께 융합이 되면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이는 음악, 그 다음에 IT 기술을 입은 국악. 이런 주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국악의 IT를 접목하게 된 계기는 미디어라는 아트 장르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그 미디어 아트가 궁금했고 왜또 미디어 아트가 왜, 또, 어, 왜 이렇게, 이렇게 생성이 되었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아 이러한 개념을 국악과 미디어가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표현과 새로운 진화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걸 하게 되려면 IT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IT 기술을 어 공부하고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기술이죠 거의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요 또한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순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든지 또한 이런 또 안정성 또 그다음 내구성 여러 가지 그 레이어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를 저희가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많은 인프라가 있고 그런 인프라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뭐 이렇게 코공질을 하고 뭔가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가 보던 보통 기존의 악기들의 형태, 모양들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어, 저 친구들이 뭘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또 많이 터치를 해보고 접해보면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UX 디자인을 해야지만이 기술의 범위를 넘어서 어, 우리 그 사람의 인식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한 개념도 저희가 어, 알게 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도전해볼만하다? 국악이 발전을 하려면 음, 전통을 기반해서 전통을 유지, 보존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근데 IT 기술은 그런 것 같아요 국악의 어떤 도전성을 해치지 않고 또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